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단에서 단으로, 단으로, 장으로 가는 음, 비교적 쉬운 시스템입니다. 어, 대신에 당점 세분화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각을 만드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당점 세분화를 통해서 지그재그를 치는 방법이죠. 자, 기울기 일자, 당쿠션 첫 번째와 반대편 당쿠션 첫 번째를 있는 선을 벗습니다. 그럼 기울기 제로죠. 자, 일자로 공을 보냈을 때, 자이 정도 오면 되겠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필요한 팁은 대략 0.5팁입니다. 1팁이 안되는 수준이죠. 0.5팁을 주시고 풀레 정도의 스피드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미들팔로 우 나가시면 됩니다. 자 회전을 태우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당점은 주시되 당점 친 곳을 그냥 톡 쳐주시면 됩니다. 당점 치, 당점을 준 곳을 찔러 넣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회전이 팍 타겠죠. 자, 톡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너무 사사 쳤는데, 요거보다 좀 빨리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를 조금 다르게 했을 때, 팁수 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략적으로 반 팁을 주시면, 반 칸이 이동했죠. 기울기 제로일 때. 자, 요번에는, 팁을, 원 팁을 주고, 길울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원팁을 주시고 치시면 제가 0.5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0.5 자,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0.5포인트를 옮긴 1.5포인트 지점을 치주시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약간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기울기를 한 칸을 만들 때한 칸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오지는 않겠죠. 자, 기울기 두 칸, 아, 기울기 한칸 한번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기울기 한칸 한번 쳐볼게요. 기울기 한 칸. 자, 기울기 한칸 쪽으로 10에서 반대편 단구션 20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반팁을 주시면. 여기 떨어지고요. 원 팁을 주시면 여기 떨어지고 2 팁을 주시면 이 정도 오게 돼 있습니다. 자, 2 팁. 시계상으로 하면 11시가 원 팁이고 10시가 2 팁이고 9시가 3 팁이 되는 거죠. 뭐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1당점, 2당점, 3당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당점이 필요한 거죠. 이 당점을 주시고 미들발로 간결하게 치우시면 됩니다. 자, 시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어, 조금만 연습만 하시면 정말 쉬운 시스템입니다. 음, 간단하면서도 좀 화려하게 칠수 있고요. 뭐, 지그재그로 세게도 칠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 자, 3팁 어, 3당점이죠.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3당점을 주고 치는 방법입니다. 자, 3당점을 주고 치실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더 편리합니다. 약간 리브스성으로 이쪽에 1 2적구가 있을 때 치는 그런 방법이죠. 하지만 이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안 있고 이 정도 올라와 있을 때3당점을 주고 치는 거죠. 왜냐하면 3당점을 주고 치시면 여기 코너에 걸려도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역회전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코너에 완전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3당점을 주고 치실 때는 2당점, 2당점은 기울기 한 칸을 보고 치는 거죠. 자, 3당점일 때는 기울기 한 칸에서 대략 1.5포인트 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칸에서 1.5, 11.5포인트를 보고 치는 거죠. 저 정도가 되겠네요. 저기를 보시고 아홉 C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투레일보다 음, 조금 더 강하게 치셔도 되겠죠? 하지만 믿을 발로 간결하게 치셔야 됩니다.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3단점을 주시고 치실 때는 거의 코너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점, 2단점 외에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1단점, 2단점만 주시고 치신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특별하게 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치실 때는 중요 키포인트가 기울기에 그대로 당점을 치주시면 그대로 제가 원하는 제가 친 포인트로 떨어진다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장에 가서 한번 시타를 해보시고요. 내한테 맞는 스피드를 찾아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